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AutoCAD 2016 버전의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2016 버전에 와서 가장 많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이 치수 기입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있죠? 치수라고 되어있는거 있죠? 거의 완전히 자동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IM이라는 명령인데 이전 버전까지는 DIM, DIM이라고 d i m 치면 치수 변수를 관리하는 공간으로 들어왔었죠 그렇지만 2016 버전부터는 실질적인 치수를 기입하는 명령으로 업데이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치수 기입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DIM이라는 명령을 사용한다고 러면 훨씬 더 편리하게 치수를 기입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DIM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다음 강좌에서는 치수변수라든지 뭐 기하공차라든지 여러가지 지수기입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디멘션이라는 예제파일을 여시면 다음과 같이 열릴겁니다. 여기 주석 있죠. 홈에 의 주석에 보시면 딤이라는 딤명령을 음, 시작합니다. 지수를 기입하는 명령어죠 물론 이전 그 버전에서의 어떤 지수기입방법을 그대로 사,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주석에 한번 보시죠 여기 되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가지 치수 기입방법 이라는지 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죠? DIM 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DIM 한번 쳐보시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치수 변수를 관리하는 공간으로 들어왔었죠 그래가지고 DIM 하시고 뭐 스케일 조정하고 싶으면 스케일 쓰시고 스케일 값 쓰시고 업데이트 쓰고 뭐 객체를 선택하고 이런 어, 방식을 취했다고 치면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치수를 선택할 수 있는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각도 치수, 기준선, 계속, 세로자표, 정렬, 분산, 도면청, 상당히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명령입니다. 자이 딤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은 객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는 지금까지 했듯이 그렇죠? 두 점을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자 먼저 요 부분을 한번 기입해보도록 하죠. 딥입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객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객체에 갖다 대보시죠. 어떻습니까? 치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매겨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그렇죠? 왼쪽이냐 왼쪽이 더 많으냐 오른쪽이 더 많으냐 마우스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예. 자,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작업하실 때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스냅이 켜져 있으면 이 스냅이 딱딱 걸리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냅과 스냅 중간 사이에 이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냅을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실 때는 스냅을 꺼고 작업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쵸? 자, 빨간색이니까요. 저는 레이어를 딥 레이어로 맞춰놓고 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클릭, 클릭하시면 됩니다. 각도 매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선 있죠? 자,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찍고 이렇게, 클릭. 여기 있죠? 객체 찍고 여기. 이럴 때 이제 맞출 때는 스냅을 키시면 되겠죠? 스냅 키고,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각도 있죠?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요 객체, 스냅 꺼고요. 저는 F3키를 쓰겠습니다. 그고 클릭,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자, 요쪽 부분 어떻게 될까요? 요 때일 때는 이제 객체를 선택하기 좀 그렇죠. 왜냐, 선이 전체가 하나니까요. 이럴 때는 객체, 어, 스냅을 키시고, 점 있죠? 클릭, 클릭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지름 기호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옵션 중에서 M, 여러 줄 문자를 하신 다음에, 자, 커서를 앞에 두고요. 14 앞에 두고요. 지름 기호가 뭐였죠? %%c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c 하면 이렇게 지름 기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 엔터 치면 이렇게 지수 키이 확정이 되고 클릭하면 위치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진행을 거고요. 82도 안배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찍고선찍고요 이렇게 매기면 되겠죠? 그 다음 반지름 있죠?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반지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5 선택, 클릭,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지우고요. 다시 한번 뒤마시고요. 여 객체 있죠? 객체 찍고, 요 객체 있죠? 85. 객체랑 비교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 직 바깥쪽으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어, 이런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안쪽에 이런 선을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수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지수 스타일을 정의를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 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74 있죠? 네, 클릭,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있죠? 17, 12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객체. 이렇게 네. 마우스를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이 왼쪽이 더 많으냐 오른쪽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위치가 틀려지죠? 아, 상당히 지능적으로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요 자 스냅키시고요 이 점이죠? 점 찍고 이점 찍고 다시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수평이 될 수도 있고 수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냅키고 17에 이점 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렬이 될 겁니다 자그다음에요6 2점 보있죠 클릭, 클릭하시면 되고요. 겠2 4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선을 기저에 있죠? F3키, 클릭, 클릭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46 있죠? 네, 클릭 클릭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C7 있죠? 이거는 팀 치수가 좀 매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더선 가지고 매기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ESC. 그렇죠? 리더. 엔터, 시작점. 여기 있죠? 미들 포인트 찍으시고요. 직교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직교를 끄고요. 이렇게 클릭 클릭하시고요. 자, 엔터. 첫 번째 C7 쓰겠습니다. 저거 엔터 엔터하면 이렇게 기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수를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17까지 매겨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스냅 스냅용해서 14 이렇게 매기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뒷명령 하나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치수를 다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첫 번째 치수 보이에서는 원점 지정하고 두 번째 치수 보이에서는 원점 지정해서 이렇게 점점 해서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요.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각도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창을 닫을까요?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볼수 있어요. 뒷명렬 치시면, 여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각도. A죠. 네, A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선, 호, 원, 선, 또는 정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부터 한번 보죠. 자, 어디다 기입해 볼까요? 여기다 한번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갖다 대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시수가 들어오죠? 각도가 들어오죠? 그렇죠? 저는 반지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R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지름을 하고 싶어요. D하고 엔터 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 5 2이게 뭐지? 아 이거는 이제 글자 스타일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글자 스타일을 미리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스탠다드하고 글꼴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뜨는 것 뿐입니다. 자 R 반지름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다시 한번 각도 A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각도를 매기실 수도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까요 이게 180도보다 항상 작은 각도만 매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80도보다 훨씬 큰 각도를 매기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보죠자딤 하시고요 각도를 하는 겁니다 A 정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정점 하고요. 정점을 찍겠습니다. 요 점을 찍죠. 그 다음에, 각도의 첫 번째 청면 끝점, 요 점을 찍겠습니다. 두 번째, 요 점을 찍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렇게. 안쪽으로, 요렇게. 그렇죠? 정점 기능을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180도보다 큰 각도 치수를 매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점 찍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찍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반시계 방향이요. 반시계 방향을 찍으셔야지 여러분의 치수가 정확히 기입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뒤 마시고요. A 각도 하시고요. V 정점. 한 다음에 정점. 찍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점. 그죠 찍고 이렇게 각도를 매개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치수를 한번 기입해볼까요? 어...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딤하고요. 이제 기준선 치수를 한번 매기보죠. 자, 기준선 치수를 매기 위해서는 첫번째 치수선 하나를 매기셔야 됩니다. 자, 스냅을 켜놓고 한번 클릭, 클릭해서요. 하나를 매겠습니다그 다음에 기준선 하시고요. 자, 저는 기준선이한게 뭐죠? 이게 누적되는 치수죠. 요, 요, 요 치수 보이스는 이쪽에도 있고 이쪽, 이쪽에도 있죠 저는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선 치수를 안매기 보겠습니다 이걸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전 찍고 또 찍고 이렇게 하면 쉽게 매기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격 띄울 수도 있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간격 띄우기 해보겠습니다 5 하시고요 간격 3.75로 되어 있는데 저는 5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간격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늘어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하시고요. 그렇죠? 만약에 하시다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다시 한번요. ESC 매기다가 어 나는 이제 기준선 치수 매기다가 다른 그 치수 보유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기준선 치수를 매기고 싶습니다. 그럴 때 선택을 쓰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뒷마시고요. 자, 첫 번째 치수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매겼습니다. 자, 기준선 치수 저는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이렇게 매겨가다가 지금부터는 요선 있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준선 지수를매길수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하셔가지고 다시 이 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찍고 이렇게 매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 지수라는게 이렇게 선형 치수에 대해서만 매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도 치수에 대해서도 매기실 수 있어요. 자 이쪽에다가요, 제 서클 하나 그리죠. 그 다음에 레이 명령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수평으로 할까요? 자 직결을 켜놓고요. 그 다음 에 직결 끄고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했어요. 자 트림, TR 하시고 원을 선택하고 엔터. 이 부분을 바깥 부분을 지웠습니다. 됐죠? 만약에 여기다 이제 각도를 이렇게 매기고 싶습니다. 기준선 치수 스타일로요. 자 한번 해보자. 자딤 하시고요. 각도 치수죠. 각도요. 자그 다음에 정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라고 하면 이렇게 찍으면 전체가 이제 이렇게 제이 되어버리니까요. 금이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딤 하시고 각도 정점 네, 정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시작점은 여기고요. 두번째 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8도가 매기지겠죠. 이렇게 하나 매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선 치수 하고요. 여기를 기준선으로잡겠습니다이 치수 보여서는 찍고요. 다음 점 찍어보시죠. 이렇게 누적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어, 상당히 신기하게 매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기지는 않겠죠. 그렇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매기실 수도 있겠지만 은 이렇게 매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번 계속 치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디마시고요. 요금 내고. 자, 계속 치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를 일단 하나 매겨놓으세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치수. 자 이때도 이제 첫 번째 치수 보이선 원점을 지정해라. 이쪽을 찍어야 될까요? 이쪽을 찍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계속해서 지수가 매기질 거니까 이쪽을 찍어야 됩니다. 찍고 다음 점 찍고 찍고 공간이 모자라면 이렇게 지수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 상당히 좋죠? 이렇게 매기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누르고 다른 지수선을 또 지수 보조선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매기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ESC 빠이 나온다며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를 바깥으로 좀 빼보죠. 이렇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 얘가 얘만 빠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어, 요점 찍고요. 파란 점 찍고 마우스 오른쪽 지수선과 함께 뭐 지수선과 함께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수선과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매기지는 거죠. 자, 그런 부분도 기억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 번요. 딤, 각도, 정점, 정점을 찍고요. 시작점,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점 찍고, 요렇게 하나 매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치수 한번 매겨볼까요? 이쪽을 찍어야겠죠. 찍고,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어, 상당히. 그렇죠? 이런 치수 많이 쓰시죠? 자, 요런 치수 기입하실 때도 계속 치수를 쓰다고 그러면 상당히 편리하게 치수를 기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이 계속 치수가 나왔으니까, 어,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팀원, 가지고요. 이쪽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치수를 제가 하나 기입을 해버렸습니다. 어, 사선 치수가 들어오죠. 그렇죠? 대각선 방향이니까요. 물론, 예,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이게 수평이 될 수도 있고 수직이 될수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세요. 왼쪽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움직여 보시면 항상 수평 수직으로만 됩니다 손을 떼면 다시 사선 치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살짝 움직이시면 수평 수직 치수가 기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 기입을 했습니다 그렇죠어 근데 계속 치수처럼 이렇게 구간 구간 나눠서 이제 치수를 기입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이 108을 제가 기입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계속 치수처럼 이렇게 구간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기 찍고요. 여기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108 치수선 있죠? 갖다 대고 치수선 상에서 한번 클릭해 보시죠. 그럼 없던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분해를 해 보시죠. 분해하면 구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아, 상당히 신기하죠? 다시 한번요. 클릭, 클릭. 치수선을, 그렇죠? 83의 치수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보시죠 그런 것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기 찍고요. 여기 찍었습니다. 자, 쉬프트키 누른 채63 있죠? 여기를 클릭했어요. 이번 대체를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지수가 여기 있던 63이 없어지고 54.35로 지수가 대체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르게 볼까요그다음에요 여기 찍고요. 여기를 한번 찍어보죠. 있고 쉬프트 키 누른 채스이선 클릭하겠습니다. 이동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치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치수들이 이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동, 분해, 대치.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다양한 명령들이 있다는 거, 옵션이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겹쳐서 이렇게 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분도 있고요 재밌어요 이거 이번에는 한번 A 아크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d임 해보죠 호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이는거죠 79도 각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물론 R 반지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지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의 길이 있죠 L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의 길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름 D 그래서 그렇죠? 지름을 표시되겠죠 지름으로 바깥쪽이냐 이렇게 바깥 안쪽으로 호의 안쪽 또는 호의 바깥쪽에서 접근하느냐 안쪽에서 접근하느냐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깥쪽에 접근하느냐 안쪽에 접근하느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 L 호의 길이였죠 잘 기억하시고요 중심 표시는 뭘까요? 같아 되고요. C 하면 중심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얘를 찍으시면 중심 센터 마크가 표시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J 꺾기는 뭘까요? J. 어꺾기를지정할호 선택. 호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지정. 여점에 찍을까요? 그 다음에 꺾는 위치 지정. 그 다음에 지수 요, 요, 요, 요거 지정하셔도 이렇게. 호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이 반지름같은 치수 기입하시다 보면 이게 센터선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치수선이요 그럴때는 이렇게 꺾어서 간단하게 요약식으로 축약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딤이라는 명령어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어, 새로 잡혀있죠 잡혀치수로 한 기입해보겠습니다 찍으시고요 예, 갖다 대면 이렇게 그렇죠? 좌표치수를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요건 이제 새로 좌표가 되는 거고요. Y축. 원점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Y축. 요거는 이제 X축 좌표가 되겠죠? 근데 항상 X축 좌표로 기입하고 싶으면 x 데이터 누르시면 됩니다. 마우스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X축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Y축. y 데이터 하면 Y축 좌표가 되겠죠?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이 지지선이 약간씩 모양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좌표치수 기입하실 때, 여러분이 쓰게 되는 치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뭐 있나요? 이 보면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기능이 있는데, 정렬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제 팀치수를 가지고 기입하시다 보면, 이렇게, 구간, 잘못 찍었네요. 다시 한 번요. 클릭, 클릭,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또, 클릭, 클릭, 이렇게. 어, 이렇게 말고요 구입, 구입해보죠그 다음에 이쪽도요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딱 정렬이 안맞죠? 자 이럴 때 김하시고요 정렬 G 누르시고요 기준치수 선택하시고 정렬할 치수를 클릭 클릭하시고 엔터치면 어떻습니까? 딱 정렬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정렬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 기능은 뭘까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자기준선 치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클릭 클릭 이쪽에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또요. 여기서부터 Shift키 누른 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간격이 서로 안맞죠?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자 분산 D 하시고요. 동일 간격으로 할 거냐 일정 간... 치수를 이용해서 일정 간격 띄우는 간격 치수를 기입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띄울 간격을 기입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해보죠. 자, 분산할 치수를 클릭, 클릭, 클릭하면 25하고 108을 기준으로 해서 75, 요세 개가 파워포인트의 그 도형, 정, 도형 간격 조정하듯이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엔터치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재밌죠? 자, 정렬 같은 경우는 기준선 치수 스타일에 쓰면 좋을 것 같고, 분산은, 맞아. 이, 거는 계속 치수, 분산은, 이런 기준선 지수 스타일을 쓰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다음에요딤 보니까 뭐 이상한 옵션이 하나 있죠 도면청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재 지금 제가 어느 도면청에서 작업하고 있죠? 뉴딤이라는 이 도면청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는 이제 딤, 치, 딤 레이어에다가 지수를 기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미리 레이어를 맞춰놓고 치수를 기입하는 게 정상적이죠. 원래는 그렇게 하세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다른 레이어에 있더라도, 일단 치수를, 뭐, 이 레이어에다가 잘못 기입했어요. 그럼 치수를 기입한 다음에 이걸 선택하고 다시 딤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럼 그 레이어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한참, 한참 이 레이어에 대해서 막 작업하고 있으세요. 레이어 작업하고 있는데, 치수 기입하기 위해서 또 레이어를,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레이어의 개수가 몇개 없다고 그러면, 뭐, 마우스 한두 번더 클릭하는 것 밖에 안 되겠지만, 레이어의 개수가 많다고 그러면, 레이어 찾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명령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딥마시고요 도면청, 한 다음에, 지금부터 기입될 치수가, 어 들어갈 도면청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도면청 이름을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객체, 이미 기입, 어, 이미 있는 이런 객체를 선택하면, 아, 60이 지금 딤 레이어에 있으니까, 어, 지금부터 기입할 이 객체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해 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는 여기지만은, 치수는 딤 레이어에 기입이 될 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굳이 레이어를 바꿀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여러 가지, 어, 지수를 기입하는, 음, 딥명령어. 거의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객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듯이, 그쵸? 두 점을 클릭, 클릭해가지고, 지수를 기입하실 수도 있고, 특히 각도, 180도보다 훨씬 더큰 각도 값을 기입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요, 그, 기준선, 계속, 좌평, 정렬, 분산. 특히 어떤 거 있었죠? 예. 기준서 계속 치수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동 분해 대체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2016버전에 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에 있는 팀 치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익숙해지시면 좀더 치수 기 방법이 빨라질 겁니다. 자, 이 선형하고 팀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